안녕하세요 상의모입니다 오늘 제가 들고 나온건 황금팽이버섯입니다 골드팽이버섯 또 황금가닥 이런 이름으로 갖고 있는데요 색이 이렇게 노란 골드입니다 알뜰코너에서 한 팩에 500원씩 줬거든요 그래서 가격이 싸길래 얼른 한번 들고 와봤습니다 자, 이게, 어 그냥 보통 팽이버섯 그 하얀색보다는 모든 게한두배 정도? 좀 월등히 뛰어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베타글루칸이라는 함량이 좀 많이 있는데요. 이게 영지버섯, 상황버섯 등 고가의 다른 버섯보다도 이게 뛰어나다고 하네요. 아무튼 몸에는 좋다고 하니까 마트에서 이런 거 보시면 이게 뭐지? 하고 한번 사서 드셔보세요. 뭐 된장찌개, 국, 볶음, 뭐 전, 아무데나 다 그냥 넣어서 똑같이 쓰시면 됩니다. 이렇게 낯가닥 좀 뜯어서 이거 팽이버섯 조림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볶음은 그냥 들들 볶다가 뭐 소금, 간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먹는 거니까 제가 오늘은 하지 않고요 전을 구워서 한번 졸여 보겠습니다 후추가루를 수저 끝부분으로 넣고요 녹말가루, 전분가루, 녹말가루 같은 겁니다 두스푼만 넣고 섞어 놓겠습니다 이렇게 놔두겠습니다. 그리고 요거 한 팩은 또 잘라서 이렇게 양파 반개 하고요 매운 고추 한 개만 이렇게 해서 이제 계란 풀어서 덮밥을 한아 그리고 제가 요거는 말렸습니다. 이게 말려서 차를 끓여 먹으면 효과가 참 좋다고 합니다. 이걸 그냥 넓게 펼쳐서 키친타올 같은 데 올려서 실온에 실내에서 온에실 그냥 말리시면 됩니다 그렇게 말려서 이렇게 해서 이제 차를 이렇게 드시면 요게 가장 건강에는 좋을 것 같습니다 뭐든지 꾸준하게 드시는게 좋잖아요 이거는 이렇게 보관도 좋고 꾸준하게 드시기도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달궈줍니다 좀 식용유를 넉넉하게 보셔야 됩니다 저게 그 반죽이요 마른 가루거든요 저잘 붙여지거든요 이렇게 해서 붙여주겠습니다 여기 지금 간이 안돼 있기 때문에 만약 에 이대로 구워서 드시려면 여기 간을 조금 더해 주셔야 됩니다 이제 보시고 조금 익어간 것만 이렇게 어느 정도 바삭하게 구워 졌거든요. 그러면 여기 진간장 두 스푼에요. 어, 올리고당 한 스푼. 물 넣어도 됩니다. 이렇게 다진 마늘 약간만 넣고요. 이제 바득기 때문에 프라팬 불을 끄겠습니다 다 됐습니다 통깨 조금 끓여주고요 아 물론 오늘 이 버섯 대신에 팽이버섯으로 따라 하셔도 돼요. 꼭. 아 뜨거. 간장이 많이 들어가서 짭짤하거든요. 그래서 밥 반찬 하셔야 돼요. 도시락 반찬도 괜찮고. 자 먼저 양파를 자 양파를 넣어 줍니다. 자 식용유 약간만 넣어 줄게요. 자 양파를 볶아주겠습니다 약 한불에서 볶아줍니다 양파가 어느정도 익으면 은 매운 고추 물 한컵 넣고요 동일컵으로 여기에 물 대신에 멸치 육, 육수 넣어주시면 좋습니다 육수가 없으시면 이제 육수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참치액 있으시면 참치액 한스푼 넣어주시고요 없으시면 멸치액젓을 넣어서 양파를 아주 부드럽게 드시고 싶으면 불 낮춰서 포 익히시고요 또 약간 설은한 맛도 괜찮다 싶으시면 이렇게 버섯을 넣으시면 됩니다 이 버섯은 좀 향이 강한 것 같아요 버섯이 금방 있거든요 그럼 이 간을 간을 보시고요 이게 간이 좀 싱겁거든요 그러면 소금이나 뭐 간장이나 이런 걸로 조금 간을 더 맞춰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계란 한개 풀어주겠습니다 이러면 이제 다 됐습니다. 요거를 물론 이 황금 팽이버섯 아니어도요. 일반 팽이버섯으로도 크림이나 뭐 맛살 있으시면 이렇게 찢어서 넣으셔도 됩니다. 계란만 살짝 익으면 다 됐습니다. 보리밥이거든요. 그 흑마늘을 넣고 만든 보리밥입니다. 이렇게 올려서 드시면 어, 저는 이런거좀 약간 칼칼한거, 매콤한거 좋아하거든요 또 이렇게 청양고추 넣으시든지 아니면 없으시면 여기다가 고춧가루를 좀 뿌려서 드시면 될것 같습니다 음먹을만 해요 버섯은 팽이버섯 덮밥도 이렇게 맛있게 드시면 돼요 한금팽이버섯 말린걸로 차를 한번 끓여 보겠습니다 이거 바쁘실 때는 뜨거운 물에 우러내서 드셔도 되겠지만 이렇게 끓이시는 게더 많은 그 영양분을 우러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뜨거 예전에 제가 병이버섯 영상에서도 있었는데요. 이게 조금 향이 조금 다르네요. 약간 다릅니다. 근데 큰 차이는 없고요. 건더기는 아까우시면 건져서 그냥 된장국에 넣어서 드셔도 되고요. 팽이버섯차 한데 건강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드시기는 이게 제일 편하고 좋으실겁니다.